도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이 일반적인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최저가 상품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분인데요. 어떻게 도매 사이트에 있는 가격들이 소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보다 가격이 비쌀 수 있는가? 에 대한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물건들은 팔면 안되나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음 일단은 정답만 말씀을 드린다면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도 네이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도매에 있는 상품들이 그렇게 큰 키워드 예를 들어서 제가 팔던 았 상품들은 양산이라는 상품을 팔았는데 양산이라는 키워드로 상품을 조회를 해보면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제가 도매에서 받는 가격이 3,900원 이었는데 뭐 네이버에서 최적화 검색을 해보니까 3,200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팔면 안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상품을 조금 더 뜯어 보게 되면 어 양산이라는 거가 그냥 양산 하나로만 치우쳐질 수 있지만 아니면 뭐 안막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우양산이나 양우산 또는 남자 양산 뭐 커플 양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키워드를 조회를 하다 보면 양산으로 해서 해당하는 똑같은 제품이 그렇게 3,200원짜리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. 그 조금 더 저렴하게 파시는 분이 잡지 못했던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키워드를 노려가지고 상품을 판매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가능성 있게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많이들 파시면 좋겠네요.